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요 사랑을 하면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런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있었어요 같이 산지 한 10년 넘게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리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이 됐는데 아내가 그동안 정말 간절히 바라던 어떤 물건을 사주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물건을 새 걸로 사줄 수가 없어서요 중고 물건으로 예쁘게 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아내가 많이 행복해 할걸 상상하면서 아내의 생일날 선물로 건네줬어요 근데 그 물건은요 카메라라서 렌즈가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렌즈를 사지는 못했나 봐요 내 아내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없는 돈에 이렇게 사준 게 고맙기는 한데 렌즈가 없어서 좀 아쉬웠을 수도 있겠죠. 고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내는요. 중고 사이트에서 다시 렌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렌즈를 보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잖아도 여유롭지 않은데 무리를 해서 지금 카메라를 사왔는데 렌즈를 사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철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가 조금 있다가 렌즈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정말 저렴하게 올라와서 이 렌즈를 꼭 사야겠대요. 남편 입장에서는 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걸 좀 다음에 샀으면 하고 바랬나봐요.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그 중고 렌즈를 안 사기를 바랬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걸 갖고 싶어해요. 이걸 말리기에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내가 사겠다는 그 물건을 보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렌즈를 사주기 위해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고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아내는 이미 꽂혔어요 그걸 꼭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직거래로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내는 일단 사기로 결정을 했네요 남편은 영 찜찜하지만 그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아내가 구매했던 렌즈가 사기인 것이 밝혀졌어요. 남자 입장에서 충분히 화날 수 있겠죠. 서운할 수 있을 거고요. 아내에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렸거든요. 나중에 사자고도 했고요. 지금 말고 좀더 지켜보고 사자고도 했고요. 만약에 산다면 직거래로 사자고 했는데 이미 택배 거래로 돈을 먼저 보내고 나서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아내도 짐작했을 수도 있어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내의 마음도 너무 놀랍고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화를 낼 거라고도 예상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기 생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억울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이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화를 내지는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많이 걱정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잠깐 바람 쐬러 가자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남편은요 자기가 이전에 접선했던 렌즈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렌즈를 구매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아내는 몰라요 가는 동안 그저 바람 쐬러 가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사기로 했던 렌즈 가격보다 무려 30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렌즈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건네줬는데 아내가 펑펑 우네요 남자는요 이 아내가 왜 우는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아내를 다독거려 줬어요 괜찮아. 잊어버려.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능력이 많지 않아서 새 카메라, 새 렌즈 다 사주지도 못하고 중고 카메라 사주면서 중고 렌즈 뒤져보게 만들어서 내가 오히려 미안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고 아파하고 사기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나라는 부족한 사람 만나서 돈 걱정하게 만들고 저렴하니까 그렇게라도 싸게 사보려고 했던 네 마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 게 나라서 그런 사람에게 혼날까봐 눈치 보고 있는 네 마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 게 나라서 내가 오히려 미안해.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면요. 너무 멋있나요? 그 남자가 참 좋은 사람 같죠. 이런 남자만 있으면 나도 평생 사랑해 줄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남자라면 나도 뭐든지 다줄수 있을 것 같죠.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남자가 멋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아내가요, 예전에 이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아주 부유하고 조건 좋고 그 아내를 탐나는 남자들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남자는요, 돈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요 가진 것도 없고 사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요, 이 남자에게 반해서 이 남자만 있으면 된다고 모든 걸 버리고 이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와서 이 남자와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십수년을 여전히 돈 없고 힘들게 지내왔나봐요 그동안 이 남자를 여전히 사랑했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요 지금 이 남자가 한 행동이 요 정말 멋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자가 제법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아내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면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란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남자가 되게 멋있다기보다는 요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상사하고 계신 멋진 남자, 멋진 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가 찾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이 이야기 속에 그 여자같이 한 남자를 위해서 믿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면서 참아줄 수 있는지 그 남자가 이런 마음을 쓸 때까지 그렇게라도 견뎌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라면요 못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주고 참아주고 있는 여자의 마음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에겐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남자가 되어주고는 있는지 내가 그런 여자가 먼저 되어주고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해줄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주기만 하는 게참 어려워요 받고 나서는 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기당한 아내를 감싸주는 남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당했을 때 그렇게 나를 대해줄 거라고 믿고 아무것도 없이 가보는 건더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분명 그럴 거니까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만 바라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또 바라고 있겠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